제가 그랬는데 음식이 벌써 나왔어요 오늘의 음식은 지진다 지진다 지진다 나왜 이렇게 아파 보이지? 우리 처음 영상 찍어보잖아 맞아, 맞아 맞아 맞아 이게 그냥 일반 돈가스고요 얼마죠? 치즈 치즈돈가스고요 아 치즈돈가스? 가격은 8,000원이에요 8,000원 이거는요? 이건 이거는 <웃음> 지진다 2 0원입니다 2만원입니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와 곰붉은색 봐 <웃음> 일단 준비해야겠네 요 아. 장약저빈속 아니지. 여기못 먹어. 아 맞아. 여기 빈 속에 못 먹는데 저감동난 크게 먹었어. 얘도 먹고 다이소에서 헤어밴드 사람들 이네이상해 오! 누가부터 <웃음> 몰 <오! 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진 이바이보! 이바이보! 조금씩 먹어도 괜짜 차? 아이거 조금씩 먹어 한, 한 아, 조금 가. 조금 가. 먹어 야 잠깐만 소스 좀 누나 <웃음> <웃음> 긁어도 필요 없어 이미 와. 절여져 있어 야너왜 이렇게 손에 더어아야나 지금 가. 냄새가 과연 아 진짜 과연? 저 진짜 나 보기만 해도 땀나 지금 나 지금 땀나 나도 어어 <seule> 네, 뭐, <웃음> 진짜 매워요 진짜 <웃음> 괜찮아? 냄새 그냥 캡사님 올라 왔다 왔다 이건 또 제일 이건 치면 안돼 나, 나먹거는데 치아는 이느 느꼈어, 이거 치면 안돼 계속 먹으면 먹을 수 있어 입이 뭐, 치면 안돼 음, 좀, 좀 치면 뭐 해? 야주무만야주도수야주무수수야나할수 있어, 나할수 있어 여러분, 기다려 빨리 먹어야 돼 오케이 네. 응. 맛있어? 누굴라. 어 눈물 나 나도 나눈라나굴라이송라 물냉면 보다 라 누굴라. 누굴라. 누굴라. 누굴라. 누굴라. 누굴라. 누굴라. 누굴라. 누 맵긴 매운데 가운지안썼크리 물기가 있어도 닦으면 역시. 려 머리. 야, 너 성공했겠다. 한번 먹으니까 맵네. 밥을 먹어. 밥이 좀 이게 해주네. 정말. 여러분, 어. 어. <목소리> 저 지금 한개 끝났거든요, 여기 있는 거. 이제 옆에 거. <목소리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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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캡사이신 맛은 안 나요. 냄새 캡사이신인데 캡사이신 맛은 안 나요. 이게 좀 괜찮아졌어. 고마다우유됐대 시작했어. 이거 이따가 큰일 나. 이게 지금은 좀 괜찮은데. 음. 아 그래도 이 의지가 역시 유튜버. 툴러 <웃음> 유튜버. 저는 깔끔하게 포기하겠습니다. 아니야 할수 있어. 와 그래 뭔데? 할수 있어. <웃음> 이게 텀이텀이 있으면 안 돼. 요 오, 이 지금 스라 쓰러... 너무... <웃음> <좋아하죠? 웃음> 아, 저, 무츠이네 와, 저. 으, 으, 으. 으, 으. 으, 으. 으, 으. 으, 으. 으, 으. 으, 으. 으. 으, 으. 으. 어 하나씩 여러분 저는 해금가든가 내놓은 건가와 진짜 이거 먹고 <웃음> 아 오늘 화장 안하고 해야지 잘해 어 잘했다 아, 뭐 사람들에게 예, 이런, 이런 매운 메뉴 사람이 할게 없어 뱉긴 <목소리> 매운데 가득 그도 은근히 많이 먹긴 했는데 너 많이 먹었어 눈물 한번 만질까? 훅 간에 응, 여러분 빈속이 먹지 말고 그거 꼭 챙기세요 위장장어 위장장. 지금 세성이큰거 있었는데 이만큼 남았거든요? 다 먹고? 여러분 이 정도면은 열심히 먹는 거 엄청 되죠? 인정합니다 저는 깔끔하게 보겠지만 치즈돈까스는 어, 누나들이 드세요 나는 못먹겠어 너무 많이 먹었어 나 지금 물 배쳤어 여러분 이거는 어.. 진짜 사람이 저렇게 돼요 매운걸 먹으면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돼요 사람이 이게... 이렇게 돼요 여러분 위험해요 이거 빈속에 <웃음> 여러분 절대 드시지 마시고요위 보호제 꼭챙겨드시고요 이렇게 되는걸 반지하기 응 위해서 드셔보신 분들이 포카리를 이제 먹으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카리 저챙겨먹으려고 절대로 뭐안 묻었다 해도 얼굴로 손 갖다대지 마세요 큰일나요 여러분 <웃음> 여러분 드세요 진짜 진짜 <웃음> 맛있어요 진지러우세요 <웃음> 안마, <악마>, 안마, <악마>, <웃음> 지금까지 꽃바닥 유의였고요신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신국이였고요 그분은 <웃음> 유이였습니다. 아, 영상을 즐겨봤다면 좋아요,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.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웃음>